70.5kg 나가니까 딱 12kg 맞춘딱 12kg 네. 달성하신 거예요. 네. 근데 딱 어. 3개월 된 날이에요. 와 네. 씨, 그래가지고 딱 12kg 증량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매치 탈출 연구소의 매치 대장 네. 이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감동의 순간이네요. 제가 이때까지 막 말씀드린 부분을 책으로 이렇게 엮어 오셨거든요. 막 잔소리 드린 거를 이렇게 엮어 네. 오셨는데,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 오셨나요? PT를 받으면서 추천해 주신 책쪽에 세이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기개발서가 있었는데 네. 이제 멘토가 해주신 말들을 다 기고문으로 남겨놨던 책입니다. 대장님한테 아 받았던 이 3개월 동안의 이 배움들을 그냥 PDF 파일로만 남겨놓기 좀 그래가지고 <웃음> 좀 책을 정리해서 아 한번더정리하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마지막 과제물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좀 잔소리가 가치가 있으셨네? 일단은 PT가 끝나고 나면은 샤워장에 들어가서, 닦기도 전에 막다 받아 적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후... 그 순간에서의 어떤, 이렇게 캐치했던 아이디어들 놓치기가 좀 싫어가지고, 보통 정신이 안니시네요좀 전체스럽게 좀 이렇게 대장님의 네. 어투도 이렇게 받아 적어놔가지고, 와... 작성하는 좋은 도움이 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만난 게 약간 귀인을 만나신 거라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점은, 제가 더 귀인을 만난 느낌이에요. 투심각서 이거 쓰신 거, 다 이루셨죠? 여기 네. 딱, 이, 이거. 네. 1번도 이뤘고, 목표도 다 이뤘었고. 지금 58.5kg에서 지금 70.5kg 나가니까 딱 12kg 맞죠? 딱 12kg 달성하신 네. 거예요? 딱 3개월 됐네요. 와, 씨. 네. 딱 12kg 증량하셨네요. 근데 하면서 좀 서운한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운동을 하러 왔는데. 네네네. 네, 네. 멘탈 공격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어. 힘드신 분들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순간을 또 이겨내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오는 그 성취감이 나 크기 때문에 음. 그런 걸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더큰 성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말랐다라고 하는 게 체질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의식과 환경의 문제였는데 그런 걸 접근하는 방법에서 또 방식에서 음. 기장님이 해주신 말들이 아, 된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살이 잘안 찌는 그오셨었네 하긴 저한테 전역하고 오시긴 했잖아요. 맞죠? 네. 근데 군대에서 보통 살이 찌는데 안 쪄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역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에서 살이 막 빠진 상태로 전역을 했다 보니까 음... 여러모로 힘든 상태였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생애 가장 큰 많은 무게 나가는 네. 리즈 시절인가요? 네. 지금 체중계 막 먹고 나서 올라가면 72도 나오고또 어... 빠지고 하면 70.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때요? 아. 일단은 좀 사진을 찍으면 네.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 된것 같은데 느낌도 드는데 스스로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오. 두 번째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말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좀 스스로가 좀더업 되는 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 3개월 만에 군대 동기를 만났는데 네네네. 저를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고요. 그래가 <웃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또 스타일도 완전 바뀌었고 어, 머리도 머리도 바뀌었고 네. 아직 안경은 안 바꿨지만은 그래도 <웃음> 안경은 끝까지안한 <웃음> 네. 아, 이거 놓으면 이제 네.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바꾸실 것 같긴 해. 네. 운동에서 뭐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나요?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는 이미지가 네네. 그 정신력 테스트라고 하셔가지고 네. 3분 동안 스쿼트 자세 유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저는 스쿼트 자세 그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네네네. 한 2분쯤 지나가면은 정말 여기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도 바리바리떨리고 음.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네. 오발할 일이었나 생각도 들면서도 <웃음> 그순간에또 가면은 또 흔들리는 게또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네. 여러모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이 운동의 가장 특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음. 하게 됐습니다. 다른 뭐 수개월에 걸친 프로젝트나 발표나 이런 과업들이 와야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그걸 한 시간이면 이제 털어낼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뭔가 자신을 테스트할 수 음.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데 결국 겪어보니까 운동할 때 정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게 제딱그 민넛을 만나고 나면은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저도 좀 특별한 기억이 될것 같네요. 대장님께서 이제 PT 동안 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거 그냥 넘기기 엔 너무 아까운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정립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음.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은 기회가 참 많은데 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대장님도 또 나름의 또한번하 어, <웃음> 가시는 게 있지 않을까. 아. 보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진짜 소책자로 완전 엮어오셨어요. 막 목차도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그 아,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거는 우리가 자기개발서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개발서를 음. 읽는다고 해서 그게 체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거를 그냥 읽으실 분이라면 사실 큰 도움이 될까도 생각해요. 3개월 동안 TT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걸 제가 적은 거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냥 그렇죠. 그 읽으면은... 텍스트로만 읽기에는 네. 그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은 병행해서 읽으신다면 충분히 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음, 딱 지침서 같은 느낌 제가 말한 맥락들이 실제로 운동할 때 도움이 되셨고 몸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이 맥락들이 됐죠 안 됐다고 어, 할 수가 없죠 음.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이걸 그딱 읽으신 분이 딱 바뀌실 수 있는 그게 될 수도 있을까요 딱 보충자료로서 충분히 기능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심식 같은 느낌으로 진짜 그 p 티 끝나고 그 힘든 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판매를 하고 싶거든요 이 가격은 음, 부가세 포함 1100원 오. 1100원에 이거를 판매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금을 다 드리는 거라 할게요 음, 많이 팔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근데 솔직히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죠? 네. 이 친구분들이 이거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하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같은 네. 오버한다고 오버 생각하겠지만 근데 본인은 아니었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절실히 목마른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한 정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멜치탈출이라는 것도 결국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성공을 맛보셨으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체질을 뛰어넘어서 내가 몸을 만들고 싶다는 라 것을 실제로 이루는 거잖아요 그 그거 이룬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도 뭔가 많은 거를 성취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이런 거는 되게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몸무게 찌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맞죠? 네. 근데 더 많은 거를 가져가시네요. 대장님께 항상 해주시는 말이 많이 얻어가시길 응원 드린다는 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 보고 계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있네 어. 뭔가 이제 멸치탈출연구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몸무게에도 소심가고에적으신 대로 달성하셨고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앞서간 선배들의 어떤 걸 보면서 영감 얻으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8월 달에도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 똑같은 색깔의 셔츠를 어 그렇지 1번에 적어 놓으셨죠? 네네 셔츠를 입던 이유가 이제 트라 이좀 컴플렉스였던 얇은 팔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 오시면 셔츠 입고 오시는 분 네. 많아요 근데 네. 네. 비슷한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공감하시겠지만은 음. 저희 뭐 어머니나 지인들이 이렇게 달라졌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검은색 바지에 파란색 셔츠 를 입고 다녔는데 네. 옷에 색채를 주고 또 머리스타일도 바꾸고 하면서 3 개월 동안 진짜 이렇게 해간 수련하는 것처럼 지냈다 보니까 주변인들의 기대와 또 그런 반응들이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만약 그러신 분이 또 보고 계신다면 주체 없이 오셔서 꼭 그런 성취와 수스 달라진 모습을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과거에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게 사실 멸치탈출연구소 컨셉이에요 단군신화 여기 보면 이게 어둡잖아요 동굴 개념이에요 그때 저기, 저기서 저기 찍으셨잖아요 맞죠? 네. 멸치탈출한다는 거는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그거를그 힘든 모진 세월을 견뎌가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게 저는 멸치탈출연구소의 컨셉이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진짜? 달라져서 몸과 마음을 다 바꾸신 케이스 네.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영광입니다. 아, 박수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웃음> 눈물 <눈을> 나려고 하네요. <웃음>